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서울 동대문에 가서 목걸이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우선은 친구들 만나러 동대문까지 가야 합니다. 살짝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. 여러분들, 저희는 목걸이 만들려고 사러 갔는데, 내부에서 촬영이 안 돼서 지금 사고 나왔고요. 이제는 카페에 가서 직접 만들고 할 거예요. 리야 아, <웃음> 너도 나와. 야, 리나 야, 나와 나올 수 있으니까 너 나와. 빨리! 지금은 감, 감성 카페를 찾아가는 중입니다. 저기서 <웃음> 찾아가고 있어요. 무슨 상황이죠? 카페를찾아서 20분 동안 걸어왔는데 <웃음> 왔는데? <웃음> 거의 아니, 헤빠다에 했... 빠였다. 카페에 빠였다. 아, 아, 빠였다. 너 한번 해 봐. <웃음> 아니, 네, 카메라 들어야 돼? 아, 내가 들어 줄게. 가면 뭐라 말해? <웃음> 여기서 하게 <하는> 좋을 걸? <웃음> 저희가 카페 카페 들어왔는데 <웃음> 아니, 말 카페... 카페가 아니고 저녁에는 빠를 하는 거예요. 빠를 그래가지고. 하는 거. 어. 그래서 나왔어요. 술을 안 먹으니까 <웃음> 술을 안 먹...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밥을 먹을지 카페를 네. 갈지 밥, 모릅니다 밥을 먹자 네. <웃음> 아니야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네. 유튜버가 말해야죠 준비 됐다 안녕하시 저희 똑 빨리 만들어 보자 만들자 만들자 이거 어볼이요 뭐야? 이거 거야 이거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거 거예요 이거 이거 다고 만들어 야거예요이걸이를 그렇게 뭐이 만들어 거이이이이아이지 나 <웃음> 도대체 여기서 못 뽑아야 는데 <웃음> 막... 일단은 저는 이거 5개총 만들 거고요. 4개는 이걸로 할 거고 하나는 이걸로 해서 총1 6 0원에 샀습니다. 음. 되죠, 우리 오케이. 는 어, 내가 만드는 완전... 어, 거 보시오. 어에뭐 이거 리니 가 옆에서 좋게 보고. 코코 나도 그거 줄라 했는데. 나 <웃음> 안녕 <되는> 거 글래. <웃음> 너도 이거 딱 봐야 될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음. 볼게. 음. <웃음> <웃음> 이걸 이렇게 돌려. 아, 아. 어디, 아, 이거, 이거. 어, 돌려줄게. 그 다음에 이걸 넣어. 응, 응. 넣고 이것도 넣어. 그치 응. 그 싫어. 그럼. 개 쉽네? 응. 음. 딱 봐도 쉬워보이잖아 <웃음> 뭐죠? 아니,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. 아니지. 아, 이 굿. 아, 이이거게데이게끝이 아, 니지 왜냐면 아, 해 아, 아, 이 하고. 아, 이렇게 이렇게 하고. 아, 나 이렇게 하이게고 아, 하고. 아, 이이게 아, 이렇 아, 이렇 하고. 아, 이렇게 하 아, 나 바늘 하 아, 하고. 아, 이 아, 이나이하 아, 이 아, 이렇게 하고. 아, 이 아, 너 집에 뺀츠 없어? 응. 아니 몰라. 너난 <웃음> 없어. 있겠지. 이거 집에 많은데. <웃음> 니나 너가 가져온 거야? <웃음> 응. 아니야 니 니가 준비물로 가져오라 이제. 너무 아무도 모르지. 아, 아니 이게 그 팬츠인지 몰라. <웃음> 아 그래? 집에 이게 왜마나 근데? 집 별로 아직 많은. 나도 어? 집에 열개 있어. 열 <웃음> 개. <웃음> 아니 그거 몰라? 통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있든 응, 담아 그 우리, 우리 아빠가 그걸 잘해가지고 아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렇게하고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지 뭐야 뭐예요? 어뭐했어 아니, 뭐좀 알면. <웃음> 야. 이... 뭐야? 야, 이 <웃음> 너무 멋야어 <손 맞지? 웃음> 야, 유튜버가 안 돼. 게 아니야. 내가 오늘 애절하고 잘못었는데 너무 심한데. 나만인 것같어 아니, 너무 욕심이 가. 야. 여전히 하긴 물어보도 왜 하는거야? 안돼 어, 지금 코난의 아니고 <웃음> 내가 코난을 요즘 열심히 나가서 이겨봤는데 <웃음> 코난의 그런 장면이 나왔어 살기가 생각이 났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진짜 코난 코닥들은 알아. 안돼 지금 저는 카페가 7시 반까지라고 해서 아, 밥 먹으러, 먹으러 왔고요 응. 기숙사에 벤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굿 나도 찍을래. 가자. 어? 역시 내눈썰미 나도, 나도. 이또벤이벤로 이젠 로 이젠 벤는로 이젠 벤치로. 이젠 로 이젠 벤치로. 이젠 로이이로 오, 삐까워. 이거 한거 아미 씨 어디 가죠? 집에 <웃음> 집간나는데 <웃음> 저희는 집에 안 가고 한강에 갈 거예요 한강에 그쵸? 네 <웃음> 혹시 힘드세요? 안 하나도 안 힘듭니다. 아니죠? 네네 네. 내일 다섯 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만. <웃음> 아. 니아뭐 하는 다아못 이런 거. 들아 이제 가자. 가자. 이제 사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o